어? 의소야? 의소? 의소는 좀.. <웃음> 냄새나는데 <웃음> 뭐 외쳐봐 고고 응? 맛있는 거 있어? 와, 여기서 총을 쏜다고? 좀 과감하긴 하네, 황글이가 일단 한 대는 때리죠 까꿍이 하는거 일로와서 해야죠 휠평으로 잡을까? <놀람> 아 플래시 안써도 되긴 한데 이게 소설가 이때문에좀 어, 사릴게요 해독기 막아주고 전제 소세지도저지 저도 저도 저도 저도 나이스 nice. 의사까지 왔네. 너. 포어를잡 왼쪽 통그란 아씨, 이로 위협 적은 아니야. 나죽겠나기 때문에 다 쓸어 닿으면 되지. 그냥 어? 와, 이게 안 돼. 포드 죽고. 어디도 망가려고 했나? <웃음> 야, 공군 치료에서 오는 거야? 가 아니고, 이거는 손절이고, 스타기를 먹었네요. 는 있어가지고 달거아 구출 다할것 같은 느낌이 느낌이 억지롱 플라이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군. 선총 쓰고 플라이 쓰는 게 취미기 때문에 무리가. 이런, 상태 같은 곳 가는 거 좋아하는 가련한 사냥감이 되는 거죠.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구치로대 뭐, 의사나 포워드 견제하는 구역을 미리 만들어서 팅핑해 줍니다. 나이아스 밴왜 안했지 애들? 원래 애들 나이아스 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래도 나이아스를 너무 취약해가지고 항상 나이아스를 빼내는데 이번엔 이따카를 빼냈네아 이따카를 빼는나 기억이 안나네 뭐빼냈네 얘들아 진짜 보험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보험은 소중하니까 누구야? 아 작곡가 이거 상당히 좋은 징조죠 아 근데 그걸... 바로 빠지는거 봐라 와 9시야 거기다가 미쳤네 이 괴물이다 이거 이 괴물 녀석! 와또 안맞아? 이거 바로 밀어넣기? 나이스! 어? 그걸로 안갔는데? 아담탐원님 <웃음> 눈물 주르륵 어? 눈, <웃음> 눈주 <웃음> 에, 그 공부처리에 상관없어 음. <웃음> 괜찮아 괜찮 아니, 저거, 캐릭터가 뭐죠? 아, 바, 아, 바텐더구나. 아, 도둑, 아, 도둑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 아, 아, 아, 아, 아, 확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까베 <웃음> 죽었는데 갑자기? <웃음> 갑자기 죽은건 알긴 하지만 음, 노린거죠 용병 어디 있어? 어디로 갔어? 아, 용병 못 봤다. 이거 아, 나한 대? 용병 위치를 내가 <웃음> 제대로 못 읽었어. 넘기고 아, 용병 위치 정확하게 못 읽었어요. 원래는 용병이 안 치고 나온다면 여기 비정상 박을 했거든 근데 좀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가네요.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좋네. 이거는 이쪽으로 창 던지고요. 오른쪽으로 넓게 만들어서 구출을 막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갑니다. 여러분, 용병이가 구출을 와도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음, 입장이. 근데 도둑이가 와버렸네. 도둑 못 구하는데, 이거? <웃음> 도둑이 왜 와? 못 구하는데. <웃음> 와, 존내 빨리 오는 거다. 존내 빨리 오는 거다. 나 이것들이. 에이. 이거 때려야 는데 무조건 때려야 해. 아, 씨 What the f u c is that? It? Oh my god. 이거 잡자. 오 마이 갓 50%? 퍼 오케이 okay, 50% 퍼 채웠고 그다음에 아우리 아 잠깐 이건 내가 실수다 기다려 기다려 왕 기다려 왕 기다려 왕 마우리 라이스 잡고요 아우 클라이버인데 <웃음> 이거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해독기 켜질거라 음 석상으로 가야해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안내려 이거를 빵 죽으시고 어이 길로와 우리